여기 둘이 놓고 보면 곡궁합보다 속궁합이 더 좋아 어느 정도로 좀 좋나요? 어 속궁합 90% 좋아 아 그래요? 어. 그 위에 곡궁합은 60, 70% 되는 것 같아 그래도 궁합적으로는 되기 좋아 음. 사랑하는 마음은 여자가 더커 근데 처음에는 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한다 근데 조금 이제 조금 쉬운 것 같아 근데 같이 있다 보니까 안 많은 부분이 하나씩 드러났다 남자랑 좀많 혹시 이온 순환 뭐 그런 거는 좀 보이세요? 조금 있어 그고비가 올겨울이야 꽃 마무리가 별로 좋지 않아 끝은 좀 미약하다 네. 안녕하세요 오월신신당의오월의이기씨입니다 5월 반갑습니다 제가 궁합을 한번 가져와봤어요 네 궁합 한번 봐주세요 네 자, 라 여기 둘이 놓고 보면, 곶궁합보다 속궁합이 더 좋아. 어느 정도로 좀 좋나요? 어, 속궁합이. 아 그래요. 어. 그 비에 곡구가 막 60, 70 되는 것 같아. 그래도 궁합적으로는 뛰기 좋아. 음, 남자는 어떤 좀 사람이에요? 남자는 뛰기에 프레임에 갇힌 사람. 시키는 것만 잘할것 같은 사람. 아 그래요. 그리고 뭐가 계속 까쭉돼어 뛰기 시끄러워. 그럼 여자분은요? 여자분은 기상이 세. 뭐 여장부 같은 느낌.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할 거를 찾아야 돼. 남자랑 좀반대요 둘은 좀 어떤 일을 좀 할까요? 남자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일을 하면 거기에 몰두하고 여자 같은 경우는 다방면이다 이렇게 보여요 여러 응. 가지 일을 하고 있네요 응, 응. 어. 근데 꿈 마무리가 별로 좋지 않아 시작을 하는데 끝은좀 미약하다 둘 어, 그 중에 누가 좀더 사랑하는 마음이 커요? 사랑하는 마음은 여자가 더커 근데 처음에는 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한다 내가 속구갑이 좋다 그랬잖아 와이키를 똑바 아. 알아들으라고 아, 주도권은 누가 좀 잡고 있 주도권은 있니? 여자가 잡고 있어. 오, 여자가 되게 방해. 그리고? 조금 엄마 같은 느낌도 있어. 남자는 그러면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건 맞아요? 어, 사랑해. 근데 조금 이제 조금 식은 것 같아. 이 남자가 좀 여자에 대한 환상이 있었나 봐. 이 둘이 결혼했지? 네, 했어요. 어, 근데 네. 같이 있다 보니까 안맞는 부분이 하나씩 드러났다. 올해, 겨울에? 추운 바람 불 따오는 거 없지 않아요? 두부상 어. 뭐 이런 거 있어. 조금만 좀 주의해라 이렇게 들어와. 남자는요 남자의 마음이 좀 바뀔 수도 있을까요? 못해 먹은 게 자기가 처음에 이렇게 우상적으로 좀 우러러 봤어 생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따라 줘야 돼. 자기가 조율을 해야지. 그래서 막 여자가 이런 거 들었어. 그렇지. 뭐 잔여운은 좀 있나요? 자녀운 조금 미미하다. 그, 속궁잘 맞는 거 그거랑 틀려, 속궁합은. 김이 그리냐, 속궁합은 좀 자기가 느낀 쪽으로 막 타는 거지. 이렇게 애기를 주는 거는 삼신 할머니가 줄 수도 있고, 둘이 또 애기 없이 너네들만 이렇게 좋게 살아라 하면서 조금 자식이 귀한 집도 있다. 어, 여자분이 나이가 좀 있으신데, 지금 좀 빨리 가져야 돼. 지금, 근데 이 여자는 육신이 편해도 이게 자꾸 안 돼. 뭐가요? 스트레스가, 화기 이렇게 어... 올라오는 거. 그것도 조율을 하고, 보약을 먹든지 뭘 하면은 내년에는 있다 어... 그런 기운이. 지금도 계속 뭔가 갈등이 있긴 있겠네요. 뭐 응, 갈등은 말... 있는데 그렇게 막 심각성을 띄지는 않아 아직. 혹시 이혼 수나 뭐 그런 거는 좀 보이세요 혹시? 조금 있어. 그래서 누군가가 반드시 이렇게 낮춰주든지 어... 어, 해야 돼. 어. 네 알겠습니다. 이분 누군지 알려드리고 좀더 질문해 볼게요. 응. 남자분은 가수 박군이에요. 가수 박군? 한잔에 한잔에 박군? 한 잔에 한 잔에 박군? 맞아요, 맞아요. 음 여자분은 한영씨 한영. 씨. 한여, 이 사람은 내가 좀잘 몰라. 지금 동상이몽에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어요. 응. 선생님 말씀대로 응. 이분들이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요. 성격이. 아, 성격이 남자분은 막 응. 어지럽히고 여자분은 응. 깨끗하다고 이고 응.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거 여쭤본 거였어요. 이 사람들이 정말 이혼 속까지 보이나 응. 앞으로 잘 살까 이거를 어떻게 좀 조심해야 될까 그거를 좀 여쭤본 거였어요. 응, 응. TV에 좀 재미적으로 그런 것도 있는데 네. 거기 안에. 조금 진실의 씨앗이 들었다. 아, 그래서 반드시 남자, 여자가 부부 관계를 맺었을 때는 한 사람이 어, 양보를 해야 아, 오래 가요. 아, 아까 박근 씨, 여자를 조금 좋아한다는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. 뭐좀 다른, 뭐 이렇게 바람 피고 뭐 이런 음, 그런 거 없어. 여자는 좀 중요시. 여기가 아, 왕성해. 아. 예전에 뭐, 그게 뭐, 무혐의 처리가 왔긴 했는데, 예전에 음, 논란도 음. 있긴 있었어요, 박근 씨. 그 조금 강해 아 그쪽으로 강하다 응. 여자분은 사랑하는 마음이 뭐 변치는 않나요? 안, 안, 안, 안 아직은 변치는 안해 근데 이게 우라통이 그거를 가릴 수가 있어 그래서 잘해야 돼아 박군씨가 그거를 계속 행동을 하면 이제 응. 바뀔 수도 있다니 까그 고비가 올겨울이야 그거 말고 각각 뭐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? 뭐, 여자분 건강관리 잘해야 돼이 여자분도 너무 남자분한테 너무 생각과 모든 것을 치우치지 말고 자기 취미활동을 하든지 좀 이쁜 걸 찾아라 남자분은 잘 돼. 아, 조심해야 돼. 그건 따로 없네. 응. 응.